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겸둥인 식당 썰전의 썰맨입니다 오늘 시금치 무침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듬기가 영상의 약 70% 이상이긴 하지만 썰맨의 팁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요 꼭 한번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 의 앞머리를 잘라 주시고요 반을 갈라서 먹기 좋게 해주는 게 썰맨의 포인트입니다 자 오키도키 아셨죠? 자그 다음에 지루하니까 좀 돌려 봅시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금치 무침으로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이렇게 해묵해묵 처묵처묵했습니다 <웃음> 자 맛있겠죠 자 다듬기가 완료됐는데 이 시금치가 의외로 흙이 많습니다 잎사귀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자 깨끗이 씻는 방법 그렇죠 흐르는 물에다가 세척하는 게 가장 깨끗한 방법입니다 자 꼼꼼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게썰맨의 포인트 아시겠죠 꼭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손순시려아손순시려 아, 아 엄마 잘못했어요 아 엄마 아막 요래 <웃음> 자 이삼에 흐르는 물에 다가 이렇게 세척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왜 이렇게 씻냐고요 이렇게 씻는 이유가 있죠 아까 흙도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지만 돌멩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바바바 바바바 유 어마 무시하지요 <웃음> 자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 아니 자신 있을 때까지 빡빡 닦아요 아셨죠? 자 맑은 물 나올 때까지 닦아주시면 됩니다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끓는 물 준비해 주시고 이제 얼추 절반 정도 왔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자 소금, 꽃소금 한 숟갈 넣어주시게 됩니다 넣는 이유는 초록색이 더욱더 진해지게 되면서 물이 더 빨리 끓어오르게 됩니다 시금치 넣어주시게 되는데 영상이 제가 잘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피드 자, 물이 끓어 오르기 전에 빠르게 건져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건져내는 게 중요합니다. 욕심내면 망핀입니다. 식감 안 좋아져요. 오히려 덜 삶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저도 아삭한 식감의 시금치를 매우 좋아라 합니다. 누가 좀 해줘라. <웃음> 자, 이제 건질 시간이 왔습니다. 편집 없는 실제 삶는 시간이니까요. 꼭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가 원래는 게 그냥 타공포에다 쏟아 부으면 되는 그 영상미를 또 위해서 이렇게 채반에다 또 거치게 됩니다. 자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냉수 마찰을 주게 되고요. 빠르게 열기를 식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물이 차가울 차가울수록 점점 탱글탱글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기를 꼭 짜서 믹스볼에 넣어주시면 뭐 끝나는 겁니다. 자썰매 올빼미 2회 반복. 자 2회 반복. <웃음> 자꼭 짜서 믹스볼에 넣는다. 역시, 잘합니다. 잘했습니다. 썰면 올빼미. 자, 엉켜있는 시금치를, 자, 묻히기 쉽게 이렇게 흩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양념 들어가야 되겠죠. 꽃소금 5분의 1 숟갈, 썰면의 TV 들어갑니다. 까나리 액젓, 저희 간장 안 씁니다. 2분의 1 숟갈 들어갑니다. 시금치 풍미가 극대화됩니다. 넣어보세요. 그 다음, 픽면 선택입니다. 픽미, 픽미, 픽면두 꼬집 선택입니다. 다진 마늘 2분의 1 숟갈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 뭐 들어갑니까? 자, 볶음 참깨로 한 숟갈 넣는데 없으면 넣는다. 안 넣어도 안 죽는다. 자, 없으면 빼. 촉파채도한 숟갈 넣어주시는데 말 말씀드린 대로 없으면 안 넣어도. 안 좋습니다. 자 참기름 한 숟가 이거는 활용 정점이죠한 숟가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끝났습니다. 이게 뭐라고 요리도 아닙니다. <웃음> 이게 바로 시금치 반찬입니다. <웃음> 자 이렇게 조물조물조물 무쳐 내게 되면 시금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유 묻히는 내내 참기름 고소한 향이 그냥 코끝을 그냥 자극해서 침이 그냥 줄줄줄줄 코끝이 그냥 반긋반긋했습니다 자, 시금치 감기에도 좋고 영양소 굉장히 좋죠? 자, 요즘같이 감기 걸려서 아주 골골대는 썰맨의 몸에 스태미너 반찬으로 좋은 이 시금치 무침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반찬으로 만들어서 해서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자, 썰맨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자, 한번 해보니까 역시 시금치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잘 아셨죠? 자 이렇게 따뜻한 밥에다가 시금치 턱 올려서 아이고 침나 아이고 침 나와 이렇게 한 숟갈 먹게 되면 뭐 계속 폭풍 흡비이 되는 거죠 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세계 방방곡곡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타민을 노력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썰매님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